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이제 곧 한여름이 될것 같은데요. 아직도 아파트 가격은 눈에 보이게끔 뚝뚝 떨어지거나 실제 뭐 폭락을 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4년 전, 3년 전을 보더라도 가격 자체가 올랐는 금액에서 아직까지도 이만큼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뭐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 뭐좀더이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서 인쪽으로 이사를 못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하고 틀리게 저한테 별로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해 드릴 것도 없죠 지금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추세 그리고 지금 주식 이라든지 코인 이라든지 어 전혀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보정 대상 지역 자체가 해제가 되면 다시 아파트로 투 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해제 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절대 대구 같은 경우는 섣불리 덤비들일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물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서울 쪽에, 뭐 아니면 또로 서울 쪽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대구 쪽으로 몰릴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와요. 근데 기사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냥 기사화 시키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주변의 얘기를 듣거나 통계를 듣거나 뭐 그렇게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게 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부동산에서 대부분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3천만원, 4천만원, 어, 뭐 계약금이죠. 3천만원, 4천만원 가지고 뭐 3억, 2억을 벌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끝났고요. 사실, 뭐,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를 보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뭐 얘기 많이 하는 초역세권 얘기를 많이 하죠. 더블역세권. 구역 주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분양되는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더블 역세권 뭐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대부분 분양되는 아파트들. 마찬가지 동대구역 부분에도 애복 좀 있어요. 근데 모든 분양권 자체가 지금은 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피도 뭐사억이다뭐 3억이다. 어마어마하게 뭐 거래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달서구 쪽에도 보면 IC 부근 쪽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IC 부근이나 역세권 뭐 대구역, 동대구역 그리고 지하철역 W 역세권 뭐 그런 얘기는 대부분 서울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 대구까지 전파가 됐는데요. 각 지역의 특성이라 하는 것은 있지만은 물론 역세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IC 부근의 인접한 감산동 마찬가지 위치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사 IC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일대에 대부분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프리미엄 키가 많이 내렸고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 대명동, 대명동도 마찬가지 재개발 보상금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돌고 있지만은, 마찬가지 대명동에도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사실 거래는 많이 되고 있지 않다. 프리미엄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역세권 주변에 그냥 되는 아파트들이 있지만 또한 그래 자체는 많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외곽의 아파트들은 사실 구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연락이 와서 뭐 팔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뭐 프리미엄 고사하고 원가에서도 손해보고 팔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뭐제 주변에는 이쪽에 뭐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고 마찬가지 지하철 부근에 분양되는 아파트들 마찬가지 있지만 은 분양권 자체 거래가 안됩니다.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사실 따져보면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그리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많지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래가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있는 아파트들만 해도 어마어마히 많죠. 네,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들만 해도 어마어마히 많고, 그리고 분양되는 아파트 외에 부축 아파트들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구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반양월 쪽에도 사실 보면은 분양되는 아파트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어, 뭐 사실, 뭐, 말이 좋아 수승구지만 경산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마찬가지. 김해동 부근에도 마찬가지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있지만은 거의 거래가 많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것 없이 무조건 대부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단지 이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지겠느냐. 예전에 2009년, 2019년, 2018년도에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올라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눈으로 뭐,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알다시피,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어도,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래가 돼야, 아,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됐다. 이정도가지서 거래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점에서 머물러 있는 자체가 여기서부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에서는, 사실 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로 나오지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표만 가지고 얘기를 할것 같으면 별로 안 떨어졌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런 표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이 정도 내려오더라도 어느정도 금매물만 거래가 되었지 거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가구 주택도 사실 위치가 좋은 쪽에 매물들은 거래가 되지만 위치가 나쁜 쪽에는 이 거래가 안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가구 주택이 지금 새가 안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량 자체는 좋은 편인데 요는 재개발 때문에 보다 이주민들이 많이 원룸 쪽에 들어갔죠 왜 원룸에 사는 사람 뭐 얼마나 되겠느냐 원룸에는 누가 살아요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또 하신 분이 계신데 사실상 우리가 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원룸 주택 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이면은 펠까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상가 건물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개발 로 해서 없어졌다 이게 없어졌으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다 이주를 했을 까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쪽에. 여기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이주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쪽의 원룸에 이주를 하는 상황도 있고, 아파트, 월세 전세를 얻는 분들도 있고, 구매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가구 주택 가격이 그렇게 뭐 내려간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이 이론 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가 하락하면 주택, 다가구주택도 하락한다, 상가주택도 하락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론인 겁니다. 이론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보고 느끼고 주변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주택은 하락 하진 않는다 단지 경매로 나오는 이런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 경매율이 50에서 30% 가량 경매율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통계를 보았어 라도 당연히 표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하락 폭이 조금 은커다하는건 있고 그리고 경매도 마찬가지 지금 거래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 같은 경우는 따로 빼더라도 결국은 뭐 주택이든 원룸이든 아파트든 돈이 급해서 팔라고 팔라고 해도 안 팔리다 보니까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서 넘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상황 자체는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가 되더라도 어제 생각에서는. 그 정도까지 매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투자자들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과 제 주변에 투자를 하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저 또한 제 얘기가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한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닌 이상 지금 이 모든 상황, 이단 대구뿐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미분양도 발생되고 있고, 거래 자체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예전부터 솔직하게 너무 급작스럽게... 코로나 19 상황에서 투기 세력 뭐 돈이 갈 곳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나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 속에 급상승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는 3 40년 동안 단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생각해서 아 파트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다가는 정말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곳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전 3,4년을 생각해서 함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물론 뭐 10년이든 15년, 20년이든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은적정한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월세를 놓기에도 쉽지가 않죠. 근런데 뭐 우리가 전세를 대부분 받거나 전세에서 반전세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때문에 100% 월세 수익 수익성 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 뭐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뭐 이런 형태의 지가 상승 하 나만 가지고 보는 것이지 딴게 볼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월세를 어느정도 받고 이자를 내더라도 내가 일부 돈이 좀 남는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수익성 투자를 가지고 하다가 집가 상승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물론 아파트만큼 급작스럽게 이렇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방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이나 상가 뭐 아니면은 다가구주택, 원룸주택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은 예전보다 다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큰 폭으로 올랐다고 느끼는 것이 결국은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그런 그래프를 갖다 대면 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 걸로 확인은 되죠. 근데 재개발이 아니면은 그만큼 집가 상승하는 게 급작스럽지는 않다. 빠르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3, 4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2, 3년에 학습은 50년 3 4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학습 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되고 예전을 기본 베이스로 생각해서 특이한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어떤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는 낼수 있는 부분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룸이나 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뭐 이런걸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가 않는다 왜 너무 오래 됐다는 거죠 너무 오래 되더라도 위치만 좋으면 그게 좋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승구가 아니라 달서구를 볼게요. 매일마다 이래 보는게 수승구다 보니까 뭐 수승구가 강남이 아닌데 자꾸 수승구 수승구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낫지만 달서구를 보겠습니다. 달서구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도로변이 이렇게 있다면 대도로변에서 인접한 부분 이면도로 뒷블록 정도. 이게 되도로 변이면 사실 이면도로는 여기가 이면도로 첫 번째 뒷블록입니다 이게 이 쪽에 보게 되면 이면도로가 뒷블록이 여기가 뒷블록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원룸이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여기서 상권이 더 발달이 됐다면 이만큼 좋은 위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치 속에서 원룸이 오래 되더라도 차라리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대도로변의 이면도로 그리고 대도로변도 중요하지만 저는 상권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대도로변과 이면도로의 가격차이는 어마어마히 많기 때문에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건물과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건물 그리고 상권이 있다 없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상 가성비를 따진다면 결국은 대도로변의 가격이 50억대다.하면 이면도로의 매기 20억대나 10억대다. 그렇다면 여기 상품까지 있어준다면은 사실 월등하게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고치가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죠. 대도로변에는 당연히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고 사기에도 힘들고 사실 향후에 지금 이 시기가 끝난다면 은 대도로변에 상가건물도 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보상받은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물론 대도로변에 있는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재개발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그만큼 팔렸는 거고요 사실 예전을 뒤돌아보면은 대도로변의 건물이 지금 만큼 비싸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쉽게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도로변의 40 50 60억짜리 건물이 쉽게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의 보상금들이 어느정도 소진이 되면 대도로변의 시세는 그만큼 상승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내가 막상 팔고 싶을 때팔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진다면 손이 쉬운 대도로변보다 보면 대도로변에 인접하고 있는 이면도로의 가성비 좋은 상가주택이나 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8m, 6m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은 입구 쪽의 상가들이 나중에 더욱더 집가 상승이 높을 수 있고 돈이 식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의 모든 얘기들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그리고 아파트, 기타 등등 근자에 전화 오셔서 궁금하셔서 물어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린 것이니까 어 물론 제 얘기가 100%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을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항상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사실 뭐 어떤 이런 유튜브를 다 보시겠지만 그래프 상에 나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고 내리가도 요 정도 선 내리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서 이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이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금매물, 소위 말해서 금매물이나 그 금매물, 거의 경매에 내려가는 50% 정도까지 급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 이런 매물들이 튀어나올 때, 그때, 그게 분양아파트든 아니면 옛날 오래된 아파트든 그런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우에 다시 투자하는 시기를 만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평생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아파트는 구입하시면 안 된다. 이런 시기가 다시 오지는 않겠지만 은 다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모든 내용들을 이번 시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신경을 한 번씩 쓰면서 투자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보다는 더욱더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동산의 지식이 계속해서 전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뭐 모든 전반적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만은 또한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분양 상황에서 가격을 내렸을 때 만약에 미분양에서 가격을 내렸는데 이게 안 팔리면 어쩌냐. 팔리지 않으면 어째되느냐 그냥 가격만 떨고주는 상황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또뭐 결국은 우리가 회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죠. 하트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무슨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주관적인, 객관적인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무조건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시기가 사실 장기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간 가지 않으면 곧 빠른 시간 내에 움직일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뭐 건설자들의 지금 어떤 입장들도 거의 좋지 못한 상황이고 뭐 원자재다 아니면은 마찬가지 모든 것들 경기다 상황 자체가 금리부터 모든게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을 하락할지 일부 정말 자금이 딸리는 곳에서 매물로 하락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 지금 은행 쪽에서도 사실 대구의 어떤 아트의 pf 자금들이 워낙 많이 빠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주식 인 투자 곳이 없어서 아파트 쪽으 아파트에 모아이면 뭐 또다 생각하고 투자를 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답이 없는 거, 여기서 승부를 걸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물타기라고 얘기하죠. 지금 삼성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이유를 맞춰서 어느 정도 내 금액에서 이사를 맞추면 시기적으로 주식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서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아파트는 대출을 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금리가 올리 가고 올라가고 경기가 좋지 못하고 어뭐 아파트에서 월세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가주택 다가오 주택 배가안 나가면 답답해서 미칩니다 결국은 월세는 월세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해서 지출이 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과 또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아파트는 더욱 더 심각하다 그래서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다시피 너무 갑작스럽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벌써 그거 팔고 다 나갔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럴 때 고점에서 그거 끝까지 먹으려고 생각 안하고요 벌써 팔고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욕심만 많고 지식도 없고 이런 상황을 처음 느끼는 분들이 욕심만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유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욕심만 많아서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 분들 물려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 대구에 있는 부분만 아니라 지역에서 투자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예전에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욕심만 많았죠. 지식도 없고 그만큼 알아보지도 않고 주변에 지인들도 그만큼 많이 없었고 가다 보니까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을 너무 후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이런 학습 효과를 동생에 한번 있는 학습 효과를 가지고 다시 오를 거라고 무리해서 투자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차라리 애매하다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오래된 원룸 건물이라도 어느 정도 내가 손봐서 살수 있거나 아니면 투자로 해서 구입을 할수 있는 상권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론은 대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폭락을 하더라도 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이 하락하거나 폭락하지는 않다. 이론에서 배운 거는 같이 하락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브라스 알파는 대구는 전무후무하게 50년 만에 처음으로 재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되면서 보상금도 어마어마하게 풀렸다. 그리고 아파트든 상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낮은 금액에 구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까지 다양하게 전화 오신 분들의 그런 해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그럼대로 지식을 키우시고 능력을 키우시는 것들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